네. 자, 이번 주 가상화폐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레이팅스의 김원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6월 10일에는 코인일거래소인 이제 해킹 사건이 그쵸. 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도 빗썸 거래소 해킹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0일 사이에 해킹 소식이 두 번이나 발생함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안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비썸 공지를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9일 늦은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35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암호화폐는 일단은 회사 자산으로 전액 충당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객 자산은 콜드 월렛으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암호화폐가 350억 원 상당이 유출이 됐는데요. 네. 그렇게 됐으면 이게 이제 시장을 통해 매도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해커에 대한 추적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암호화폐가 얼마만큼 유출됐는지가 공지사항이 현재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보전에 대해서 이어진다 하더라도 네, 어떠한 암호화폐가 얼마 정도 유출됐는지는 네, 좀 그렇죠. 알려져야, 알려져야 되는 게네 네. 맞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다, 지난주 BR 인덱스를 통해 시장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주 BR 인덱스는 요 39.76포인트로 시작해가지고요. 3.09포인트 하락하며 36.67포인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는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프를 통해 급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15일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금 7,000달러 선이 무너졌으며 이때 6,800달러를 다시 돌파하고 7,000달러에 도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전 세계 거래량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비싼 거래소가 해킹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청의 제재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많았네요. 네 개선 명령이 내려지면서 시장에는 또다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원기 대표 말씀처럼 일단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안정성과 자금 이런 투자자 보호 대책에 하루빨리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가격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가상화폐 현물시장 흐름은 어땠습니까? 어, 현물시장 네. 흐름을 봤었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6,800달러를 돌파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7,000달러에 도전하고 있었는데 좀 흐름이 많이 무너진 모습을 그렇군요. 보이고 있고요. 그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시대를 통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격이 조금 30달러 정도 빠지면서 현재 CME 거래소에서는 6월물 6,13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CBOE 거래소는 좀 반대 움직임입니다. 12.5달러 상승하면서 6,150달러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은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CBOE 거래소에서는 8월물 현재 6,13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데 CME 거래소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7,675달러로 현재 가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여기 옆에서 이제 업데이트 일자를 보시면 현재 거래가 되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예. 현재 가격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투자자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정보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바로 선물 시장에 이어서 소식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지금 CME 거래소하고 CBOE 거래소에서는요.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만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런던에 소지하고 있는, 네, UK, 런던에 소지하고 있는 크립토 팩실리티즈 네. 거래소가요. 라이트코인 선물을 6월 22일 최초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코인 선물 출시를 통해 기존에는 없었던 선물이 출시되기 때문에요. 가격에 대한 투명성은 제고시킬 수 있고 유,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한 CBOE 거래소에서는요. 콩캐넌 CEO는 지금 기존에는 CBO에선 비트코인 선물만 거래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발언에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는 SEC의 발언에 따라서 이더리움 선물과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선물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라이티코인 선물이 새롭게 출시가 됐고 다른 뭐 시장의 향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또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네. 이제 저희 근처에 있는 일본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 통화를 통한 거래나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금융청의 개선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개선명령의 주요 골자로는 고객과 거래소의 자산을 보관해서 분리해라 라는 게첫 번째였었고요. 그 다음에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암호화폐나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해서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라. 그리고 내부 관리체계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채워야 될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좀 전하면서 총 9가지에 이르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요. 비트플라이어. 쿠오인, 비트뱅크 등총 5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신규 가입이 중지됨에 따라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암호화폐 거래소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이 금융 규제 관련된 방향이 나오면서 시장에 또 가상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대한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됐었는데 시장에 또 영향이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테더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 조작이 됐다라는 의혹이 분명히 제기됐었습니다. 네. 근데 테더라는 이제 암호화폐는요. 미와 1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런데 테더를 대량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가격을 조작했다는 라 의혹이 제기됐었죠. 근데 6월 1일 기준으로 테더의 시장 가치는 25억 3,800만 달러 상당이었고요. 었 그리고 은행이 예치되어 있는 테더의 금액은 25억 4,500만 달러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해당 조사가 금액이 일치한다 하더라도요. 국가기관이나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계약을 맺고 있는 FSS 로펌에 의한. 자체적인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태도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우리나라 소식을 한번 전해드릴 텐데요. 가상업에 관련해서 안정성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요. 네. 국내 뉴스에서는 이제 정확한 금액들이 좀 명시되지는 않았었는데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에 의하면 230억 원의 예,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의 뒤를 잇는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했고요. 여섯 가지 사업 전략으로는 부동산, 그리고 온라인 투표, 해운, 유통, 개인통관, 국제간 전자서류 발송에 대한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만 명까지 양성을 하겠다고 라 전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회사를 100개 이상으로 확대시킨다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자 최근 시장에 또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 국내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시장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어, 네. 최근에는 제가 계속 좋은 얘기를 전해드리겠다고 라 네. 했는데 오늘 마지막 소식을 그러게요. 제외하고서는 좋은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상화폐 신앙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바르게 생각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소의 잦은 해킹으로 인해 블록체인은 투명성이 높고 음. 보안성이 높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안전하지 않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있죠. 네. 네. 근데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어, 거래소의 해킹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암호화폐 아니면은 블록체인의 안전성과 투명성만큼 거래소의 보안이 얼른 빨리 강화돼 가지고 해당 산업 전체가 안전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 거래소의 보안이 점점 더 강화돼서 투자자들이 정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상화폐 시장 동향 살펴봤고요. 김원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